안녕하세요. 머니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을 사용하여서 ICO 토큰을 구매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로는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자신의 개인 지갑을 준비하시면 되고, 현재 예에서는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지만 와이더월렛에서 같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ICO에 여러분의 개인 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에 이더리움 당 토큰 개수를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더리움 입금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 나마이더 월렛에 개인 지갑에 로그인 하신 후에 이더리움 전송을 클릭합니다 수령인 주소에는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고 보내실 이더리움 주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전송될 이더리움과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고 승인을 누르게 되면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 주소를 누르셔서 전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뜨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린 신호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펜딩 상태로 뜨게 됩니다 만약에 오랜 시간 기다려도 거래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아마 수수료 가격이 올랐거나 너무 적게 설정 되어서 거래가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다시 가스 가격과 가스 리밋을 올려서 거래를 재정성 하게 되면은 거래가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가스 가격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25와 14만으로 높여서 거래를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래가 다시 수정되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다시 트랜잭션을 확인해 보면. 거래가 성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거래는 취소되고 이제 두 번째 수정해서 전송한 거래만 승인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전송에 성공했다면, 은 개인 페이지에 몇분 후에 대시보드의 장고와 트랜잭션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